안녕하세요 홍삼두입니다 오늘은 짠 굴보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육을 준비를 했는데 보통 삼겹살로 수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살로 수육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둘중 뭐를 할까 하다가 둘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수분으로 보쌈을 해봤는데 요 자세한 레시피는 저의 5년 전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에는 저희 아내가 만들어줬는데 된장과 매실액을 고기에 발라줘요 그 다음에 배추처럼 수분이 많아 는데잘안 쓰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깔고 된장 바른 고기들을 배추잎에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도 위에도 양파랑 배추로 덮어주고 약불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끓여주시면 채소 안에 있는 수분만으로 수육이 되는 거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굴보쌈이잖아요 굴도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니 이렇게 다 까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역할을 대신할 홍어무침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새콤달콤한 것들을 이렇게 촥 조합이 이루어지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짠 묵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지금 요 그릇은 저 여운이가 어디 체험학습 가서 만들어 온 하트 모양 도착입니다 그러면 내가 음료수 먼저. 삼겹살 먼저. 입안에서 그냥 해서르녹에서요 근데 서이방에이베이스로 받쳐주니까 진짜 깔끔해요! 간도 딱 맞고! 아, 진짜 예쁘다! 대박이다! 올려주고 묵은지 아, 관자를 되게 잘 살려서 떼주신다! <웃음> 음, 그러면... 통버쌈한번 먹어볼게요! 와 근데 이거 지금 부드러운 거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이제 고기가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웃음> 오 좋아 좋아 그럼 이번에는 목살.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아참, 그리고 이 굴에다가 레몬을 뿌려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뿌려볼게요 어, 뭐야? 어,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아니, 굴에는 초장이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오, 되게 비릿한 맛싹 잡아주면서 와 초장 맛이 없어도 이게 맛이 있구나 음. 아니, 근데 이 홍어도 같은 바다에서 나온 애라 그런지 굴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 양념 자체가 짠! 와, 잘 먹었다. 와, 오늘 보쌈 먹어봤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 그 김장김치랑 같이 이렇게 딱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김장김치가 없어서 홍화무침으로 대신했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이 저수분 수육 진짜 해드셔보세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과 목살 두 가지를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살은 살코기 위주라서 많이 많이 먹으면 좀 뻑뻑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이제 괜찮은 목살을 사시면 이 지방이 적절하게 껴있어서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딱 먹혀지거든요 삼겹살은 진짜 부드러운데 또 지방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취향껏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